자 오늘은 사라진 알파벳 친구들을 한번 찾아볼거예요아 봅시다 야 이거는 뭐 레드하고 A하고 합쳐졌고 B의 블루 그리고 그린의 I 이거, 알파벳 로어와 레이버 프렌즈가 합체됐네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지우개로다가, 싹, 지우게 되면, 몰래 숨어서, 햄버거 먹방, 친구들 몰래 하고 있는, 레드 A, 딱 걸렸어, 이 자식.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레벨 2, e, B가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쿠키를 안 좋아하나도 뭔데요? 블루 B? 이거를 뭔데? 아, 쿠키 대신에, 도넛으로 바꿔주니까, 헉! 너무 좋아. 그린아이 집이 집 정전이 나가지고 어휴, 어떡하면 어 좋아 이것들은 요 파워를 싹 이어서 비상전원 ON 오예 아, 뭐야 깜짝 생일 파티였어? 서프라이즈였네? 이거 그거 아닙니까? 픽사 패러디 아니야? 똑똑똑똑 진짜 패러디네 우와 이번는 K가 어? 개위기인 상황이네요. 벼랑 끝에 몰린 K. F의 위협으로부터 누구를 지어야 되는 거야? F? 어? 황금 K로 탄생해서 날아올라. 빠이염. 어이, 블루비. 지금 시간이 몇인데 학교 가야지, 임마. J가 엄마인가? 잔뜩 화가 났는데요. 어, 어, 어. 오케이. 이 알람은 어림도 없다, 이거지? 큰거 온다. 뽀뽀! 레드 a 이가뚜배기 깨지기 일보직전 망치를 지어야 될것 같아 위험해 이런거 막 들고 다니는거 아니야 어어 <웃음> 요 다음은 지도를 찾으세요 어, 조합을 해가지고 MAP 맵을 만들어야 되는데 눈치 없이 이가 끼어들었네요 야마야마야마와 맵이 되었습니다 이쁜데? 어, 설마 저거 상어 t 가 쫓아오는건가? A 대위기 바다에서 T를 찾으세요 상어인 척하는 T였습니다 너이 자식 깜짝 놀랐잖아 오 어, 이건 쥐가 피한테 고백 때린 상황 아니에요? 피가 의심스럽다고? 피인 척하는 F였어 no! 정글에서 조심하십시오 이 애벌레 정체는 C였어? 놀리려는 녀석들이 많고만 이거. 아, 자 다음은 크리스마스인데 산타 할아버지가 안 와서 그런가. 뭔가 굉장히 좀 우울한 느낌의 크리스마스네요. 할아버지, 아 허전하다 했더만. <웃음> 트리가 없었구나. Merry <웃음> Christmas. 어, 아이가 위험해요. 삭삭, 삭삭, 삭삭, 싹싹쓱싹쓱싹삭싹 사실 난. 와이예요? 자 선물이야 프레젠트 <웃음> 아니 아이 녀석 방금 구해줬더니 또 위기야? 응? 응 고것은 아령이었고요 잘가라 아프지? 아래에서 당근을 찾으세요 저기 올라프 오야 미안한데 내가 당근을 너무 좋아하거든 이 당근 좀 가져갈 수 있을까? 어, 이 겹쳐져 있는 게좀 수상한데요? 오, 올라프가 아니었잖아 <웃음> 안돼 내코 다음 C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 누가 봐도 네가 C잖아 어디 코요미 양인 척 하고 있어 사과를 얻으세요 아, 아, 아 이것이 바로 그 뭐, 그림의 떡인가 뭔가 그건가 나 사과가 너무 먹고 싶어 그렇다면 로빈은 화살 찹 아야 문 뒤가 위험합니다 R A 어 이거 먹고 백 로빈가 그건가요? 안에 누구세요? 이건 알파벳이 아니라 그냥 괴물인데요? 괴물이 되어버린 B 손들어 쏜다 응 역으로 <웃음> 이젠 니가 손들어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웃음> 도서관에서는 소리질러야 제맛 조용히 하랬지 이 민폐덩어리 자 V 음반을 하세요 자, 잠시 건물 있겠습니다. 저손 안쪽에 뭐수상한 어, 뭐 물건 같은 거 없으시죠? 오케이. 어. <웃음> 이 자식 일로 와. 하늘에서 메테오가 떨어진다. 비상! 험 홈런. 기가 왜 꽃에 물을 줄 수가 없을까요? 어, 이거 뭐야? 왜 물이 안 나오지? 흠. 음. 음음음 음. 어어어어 어. 호스가 아니라 뱀이었기 때문이었죠. 너한테 대신 물주마 위험해요 위험해 피가 방망이 있는 애프한테 쫓기고 있어요 도와줘요! 배트맨! 배트맨 나 히어로 브이 출동! 어, 어, 어, 나 선물까야되는데 웬 유령이여 뭐야 너 아까보다 장난칠래? 선물도 가짜야? 헐 어이. 워터파이프를 수리하세요 와.. X랑 Y가 놀다가 보니까 오.. 위에서 뭐 물, 줄, 물이 줄줄 새고 있네 이거 파이프 어떻게 수리하지? 샥샥샥샥 어? 어? X야 너가 반짝 거가좀 돼야 되겠다 야야 음, 야, 이렇게 되면은 나는 어떡하라고 난 집에 언제가 그가 통과하도록 도와주세요 F녀석 어디 숨었어? 어? 저는 사실 오렌지 탱크를 합니다. 빠이용. <웃음> V의 은신천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봐도 여기 V이 숨어있죠? 야, 임마, 임마. 나 부메랑 아니야. T를 찾으세요. 너 여기 있잖아. 야, 야, 야, 야, 야, 야, 멈춰! 어? 나 내리찍으면 안 돼! 아아아아악 또 F, 또 여기 숨어있네요. 이리와. 어, 어, 어, 어, 딱 걸렸다. 도망쳐! 아아아아 어디 가려고 딱 걸렸어 이 자식아. 블루가 행,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염된 블루. 보프야, 그거 그 내려놔.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오케이 라이패트 하자고. 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블루가 햄어 피자 먹어야 되는데 누가 한 조각 먹었나봐. 아니 아니구나. 블루야 너는 피자 따윈 관심이 없구나. 인간 먹이가 필요했어. <웃음> 오 무서워. 레인보우 알파벳 스토리는 뭐 여기서 끝난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휴바!